에너지를 방출한다. 오, 좋아. 생선물이 있다. 음. 아, 여기 있네요. <웃음> 그리고, 성량이 <웃음> 갈 관열이고, 이게, 고에서 저로 하는, 동화니까요. 아니, 동화가 아니라, 이화니까요. 응. <웃음> 이러니까둘다 음. <웃음> 에너지 방출하고, 달려가면 이거 산소가 필요한데, 그, 연소는 효소가 필요하지 않고, 세포분은 효소가 필요하다는 게 차이점. 어, 아주 잘했어. 어떻게, 어떻게. 3분을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 다 설명했네.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어, 둘다이화작용이니까 틀렸고요. 그렇죠. 가는 나보다 반응이 후, 이렇게 하니까 빨리 지는되고요가은 음. 나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나는 여러 간대에서 살았은 어..여기 보면 방출된 에너지 청량을 걷기 때문에 흘렸어요 잘했어 여기뭐 막힘없이 잘하네